7번은 여기가 0이니까 어 너무 두꺼워 0이니까 0,0이고 여기는 4,0이잖아요 0,0을 먼저 쓰면은 음... 그러면 그 c가 0이 나와요. 왜냐면은 0 0 플러스 0 플러스 c는 그니까 일단 c는 0이 나오고, 그러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꼴로 나오는 거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 제곱. 에다가, 음, 잠시만요. 에다가, 어, 어떻게 하더라? 여기다 어떻게 쓰냐? 어, 그리고 여기 4 있으니까, 4를 넣어요. 그러면은, 0은, 16A 플러스 4B가, 등등. 그렇게 음, 음. 그렇게 볼거구만 그럼 4A 플러스 B는 0이래요. 음흠흠. 이게 아닌데? 왜? 프로, 프로, 여기까지밖에 프로, 모르겠어요. 프로 아하. 오케이. 그렇구만. 자, 그러면, 음. 우리 수건 c는 0인걸 하나 찾아냈고 이걸 하나 찾아냈는데 어 우리 혹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문제에 남은 게 뭐가 있나? 넓이가 6. 어 맞아 그걸 아직 사용을 안 했네. 어 이건 혹시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 한번 해봤어? 그 2분의 1 음. 곱하기 여기가 음? 4. 음. 곱하기 h. 응. 난여이래요 응. 응. 그래서 2고 여기 넘기면은 h는 4. 4? 네. 어라? 관계가 곱하기인데? 아3 3. <웃음> 어허허허. 아 놀래라. <웃음> 음. 그럼 여기 높이가 3. 음. 높이가 그러니까. 3? 그럼 a에 접선을 그러니까. 어. 네. 아, 높이가 3이니까? 이니까... 응. 음. A는 뭐지? 어. A에 혹시 그 3이 무슨 역할하는 애지? A에서? 3A. Q, 3이. X축 오, 맞아 X축인데 아, <웃음> X축이라고 하기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 축. 그래프의 축. 어, 그래프의 그래, 그래프의 축이 거기인 건 맞아. 어, 삼은, 자, 삼이 어딘지 우리 표시를 잠깐 해보자. 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네. 어, 근데 축이라는 것은 이거를 그 접었을 때 어데 똑같게 되게 하는 그 선을 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 네. 어, 이 선. 이, 마침, 높이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그 삼각형의 꼭짓점이다 보니까, 마침 이 선이랑 일치하는 건 맞지만, 이 선의 이름은 혹시 이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라요 아까 우리 이 3이라는 친구는 혹시 A점에서 무엇을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까, 혹시? A점? 음? A점을 뭐나 되는 어, A점은 우리 이 점, 점, A, 모르는 점 하나. 이거를 뭐 컵, 그 X,Y라고 했을 때. 어, 뭐라고? 꼭지점. 어, 꼭지점이지 그지? 자, 어,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 모르는, 어, 이 콤마 3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작겠죠? 중간이니까 0이랑 4 오케이 어그리고 3은 어디서 나온 거죠 높이 그렇죠 맞아요 아 쌤은 그 거기에 들어가기를 바랬어 그 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유도하고 있는데음음 음. 음. 데이블 하나요 음 그래도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으흠 음. 뭐가 음. 미지수가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어허 으흠 응 그래 조건 하나 혹시 빼먹은 하나 더 없어 혹시? 어떤거예요 조건을... 어, 조건 지 이거 하나 썼고 이거 하나 썼고 그 다음 또 어떤 조건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쭉다 써놓고 시작합시다 음, 좋아요 p e r f e 그러면 조건 세가지다 지금 사용을 했는데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씨를 넣어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 음, 음, 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리. 우 음, 음. 음, hmm. perfect. 음, 12, 12, 4... 2